ISTJ는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외부 요인 때문에 집중력이 깨지는 걸안 좋아합니다. 그래서 ISTJ의 집중 모드일 때 옆에서 툭 건드리면 뚝딱이 로봇이 버럭 화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만큼 ISTJ는 멀티태스킹에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정말 상황이 긴박해서 몰입할 땐 옆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려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직장인 ISTJ와 교제 중이라면 주로 점심시간에 연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보통 ISTJ는 오전 업무를 마친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, 차 등을 마시면서 멘탈을 다스리는 편입니다 이때 짧게 전화 한 통으로 i s t j 의 사기를 올려주면 좋습니다 퇴근 후 ISTJ에 연락이 잘안 되는 이유는 보통 저녁을 먹고 잠들었거나 헬스,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땐 ISTJ의 고정적인 루틴을 파악해서 모든 일과가 끝난 뒤 편히 쉬고 있을 시간에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o n u 시 d 하 s 시야 Chung h 다 j 다제 i y a s a g e ISTJ YUI Honin Shingo h a s i s t j